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공공의료가 붕괴되다시피 할 정도로 코로나 감염사태가 심각한 태국에서는 지난 7월 중순을 기해 수도 방콕과 태국 남부의 국경지역 등총 13개 지역에 야간통금 식당 내에서 식사 금지등 락다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아 무료 29개 지역까지 락다운이 되는 지역이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태국의 코로나 상황은 언제쯤 되어야 조금이라고 나아질 것이며 락다운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연일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방역 실패 항해하고 현 태국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게 될까요? 오늘도 코리아시아TV의 태국 소식 시작해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삼성세트 아시죠?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는 8월 16일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한 최고 수준 엄격 통제 지역 다크레드 존 29개 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엄격한 제한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쇼핑몰 내에 있는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영업은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라이오 상황 관리 센터는 앞으로도 최소 2개월 동안 높은 감염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의 제한 조치가 간원자 숫자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며 엄격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최고 수준 엄격 통제지역으로 지정된 29개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야간 9시부터 2일 새벽 4시까지 외출이 금지됩니다 대중교통은 야간 9시부터 2일 새벽 3시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음식점의 매장 영업은 금지가 되며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쇼핑몰이 폐쇄됩니다 단, 슈퍼마켓과 금융기관, 약국, 의료용품 전문점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점, 백화점, 식당은 야간 8시에 폐점합니다 미용실, 마사지업소 등은 폐쇄됩니다 피트인센터, 기타 여러가지의 스포츠 시설도 폐쇄됩니다 학교는 100% 온라인 학습 조치가 내려진다다크레드존으로 지정된 29개 지역은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되는 바 같습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 센터에서는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오는 9월 초 회의에서 다시 한번 제한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수도 방콕에서 열리는 반정부 시위로 계엄령과 또 다른 쿠데타를 향한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국 내 경기 침체와 미진한 백신 접종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강력 반발하며 뿌라오 짜노차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국에서는 최근 시노백 백신 효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며 백신 접종률이 당초 태국 정부의 목표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도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브라더 총리 퇴진과 태국 왕정 개혁을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을 물으며 일고 일어난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자 일각에서는 뿌라요 총리가 개헌명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뿌라요 총리의 불만을 품은 군부내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의 모 정치평론가는 뿌라요 총리가 민주주의를 막고 개헌명을 선포하기 위해 자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시나리오는 뿌라요 총리의 반발하는 군부내 파월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푸켓에서는 샌드박스 모델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을 격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태국 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 국내에서 푸켓 방문을 제한하는 조치를 8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8월 말까지 14일 동안 국내에서 푸켓 방문 금지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샌드박스 모델로 해외에서 입국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푸켓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시노백, 시노팜 2회 접종 또는 시노백 1차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 접종 받은 사람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모두 접종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의 경우는 1차 접종이 최소 14일 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사람은 90일 이내여야 하며 72시간 전에 푸켓 외부에서 발행한 코로나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 6세에서 18세 만의 소아 및 청소년은 도착 72시간 전까지 푸외부에서 발행한 코로나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현재 태국 국내에서 푸켓으로 출입이 가능한 인원은 소비재, 건축자재, 의료 장비 등을 수송하는 인원들이며 정부로부터 긴급 출동 또는 긴급 임무를 지시받은 사람들만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관광이 국가기관산업 중의 하나인 태국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관광업을 살려내기 위해 총력전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국정부관광청이 다음과 하던두 가지 제안을 코로나19 상황관일센터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정부관광청이 내놓은 첫 번째 제안사항은 여행자들이 푸켓에서 7일간 머물고 나서 팡아, 끄라비, 코사무이 등 봉인 루트 형태로 연결하는 푸켓 샌드박스, 7 플러스 7 모델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푸케 센트박스 7 플러스 7은 푸케에서 7일을 보내로 다른 관광지를 방문해 7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7 플러스 7 모델은 이달 중 일곱 개 관광지에서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곱 개 관광지는 수라타이도의 꼬사무이, 꼬팡안, 꼬따오 팡아도의 카오락 꼬야오, 꼬파니, 크라비도의 피피섬, 라일레이비치, 꺼응아이 등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푸켓 샌드박스 모델을 이용한 해외발 여행객 국적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순으로 많았으며 푸켓 다음으로 여행한 상위 5개 목적지는 방콕, 꼬사무이 치앙마이, 프라추압기리칸촌부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정부관광청의 두 번째 제안사항은 올해 4분기에 태국 입국 후 격리기간을 단축하여 여행 수요를 가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10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더 많은 여행자들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역기간을 전면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태국관광청의 유타사 총장은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 취해야 될 경우 올해 12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해 850억 바트의 관광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가운데 아세안 회원국이 방역에 성공한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8월 12일 태국의 유럽 영자지 방콕포스트는 한국 아세안 국가의 모범이라는 재하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국의 방역을 모범사례로 조명했습니다. 방콕포스트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먼 지역이 아닌 아시아에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배워야 할 훌륭한 교훈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처를 통해 한국의 바이러스 관리 능력은 매우 우수했다며 진단키트 개발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진단검사를 통해 한국은 락다운 없이 신규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어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시민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찬사를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모든 감염자의 위치를 추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휴대폰 문자와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방콕포스트는 한국이 팬데믹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시민들이라며 거리 두기와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 등 정부 지침을 주저없이 따랐다고 기술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뼈아픈 경험도 이른바 K-방역을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콕포스트는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의 병원은 질적 수준의 격리에 실패하며 감염의 온상지로 변했다며 이후 한국에서 검역관리에 할당된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호주 국립대학교 규제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 소속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1억 3,500만 달러로 2015년 대비 182%나 늘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발빠른 대응과 민간업체와의 협력도 빛을 발했다는 평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중국으로부터 유전자 연기서열 데이터를 전달받자마자 코로나19 진단 방법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방콕포스트는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월 말 회의를 소집해 진단키트 개발 업체들의 미승인 진단키트를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 결과 일부 업체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하루에 최대 13만 개에 달하는 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진단 키트 사용이 허가되면 민간 업체의 제품을 최소한의 수량으로 구입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 리스크 우려도 불직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포스트는 마지막으로 동남아 국가가 아세안이라는 단일 기구를 통해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협력을 하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독립적 혹은 통일적으로 대처하든 간에 회원국들은 한국으로부터 어떻게 성공적으로 팬데믹에 대처하고 전국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 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K-방역과 관련해서 국내 일각에서는 거품이다, 허상이다 라며 혹평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코리아샤 t v 에서 준비한 태국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아샤 t v 에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